가지, 음, 맞네. 어, 다같이 어디서 사진 한 받고 갈까? 어 그럴까 그럴까? 아, 그럴까? 사진 그럴까? 찍고 갈까? 씨 씨, 저희 사진 야. 좀 찍어주세요 잉? 사진? 어서 아, 찍을까 데이. 어서 찍을까? 우리 어디? 우리 배경 있어, 어디로 찍을까? 정할까? 오,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 짝에서 찍을까요 짝에서? 그러자 저번에 그 여기 여기 여기 어디서 찍을까? 양이가 고생 많았으니까 냥이가 원하는 곳을 찍자 일로 와봐봐봐 여기 됐다 예쁘던데 와 냥이가 이런 거잘 보는 거 같아요 봐봐봐봐, 야저 예쁘지 요거 요거 와, 저기 여기 배경으로 찍자 어, 어, 완전 예쁘다 여기 어 오케이. 여기서 찍어주세요 양이가 아침부터 고생 많았은게 하나, 둘, 셋, 가지 하면 찍어주세요 뭔소리요 네. 예, yeah. 여기 보세요 예 yeah. 네.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가지, 가지. 아우. 찍었나요? Oh, 한번 더? 예! Yeah, 예! Yeah. 눈물 yeah? 나오어요 빨리 찍어주세요. 예! Yeah. 하나, 둘, 둘 가야지. 셋! 가야아 예!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 저도 야, 한장 야. 주세요. 음, 그거는 아니야. 너 같죠? 그래. 고마워요. 카메라? 밥 먹어야지. 너네 고생 아침부터 많았다. 그래도 그래. 아, 아유 맛있겠다. 고기 먹어요. 고기 고기. 가자. 나는 오늘 입맛 없어서 못 먹어요. 고기 고기. 쟤도 또 두면 잘 먹을 거여서 아유. 너네 고기꼬치. 예야 <웃음> yeah. 고기꼬치.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나는 렇개 먹을 거요. <웃음> 뭐야 아까 안 먹는 데면. 아나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나를 위해서는 좀 뭔가를 줘야지 그래 아유, 우리 참나. 어디 많이 먹어야지 우리 그래. 어디 몸축축한거 봐 <웃음> 아유 야나니야 너도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나야겠다 너 밥먹기 전에 옷부터 갈아입어라 야 아따 내 동생 이거 우야나야 아유 야야야 멀쩡히 돌아왔으면 됐지 근데 나니야 어? 나니야너뭐 기억나는 건 없어? 나 완전 기억이 안 나. 나 자고 있었거든. <웃음> 눈 떠보니까 저 상자였던 거, 아니 저기 배였던 거야? 그치. 어휴, 뭐 내가 잡기 봐. 밝아갖고 내가 하루종일 깨어 있었어야 됐는데 <웃음> 어쩌지 처음에 코걸이 소리가 안 들린다 였다고뭔 소리냐고! <웃음> 내가 포안 <웃음> <옆으로> <웃음> 걸었어! <웃음> 오! 거기까지! 예아, yeah. 예아. Yeah, yeah. 아까 저는 많이 못 먹은 게 20개만 주셔요. 뭔 소리요? 어니 그거 너무 과식 있지 않아? 내일 그러니까? 뱉어야 되는데? 그니까 그러다 토하는 거아니야 <웃음> 그러면 조금 만 먹을까? 해. 그래. 그리고... 고기! 예! 고기? 예! 고기! 요요요 고기! 아 음? 맞다 양아 고생 음, 많았는데 오늘 많이 먹어라. 에이. 그래 그래 맛있다 맛있다. 어. 양아 마지막 달인데 노래 한 번만 불러줄 수 있냐? 아, 또 뭐요? 또 노래를 원하는 겨? 그럼 몇분 되냐? 아, 이 트로트는 어때야? 나너 트로트 들어본 적 없어서 기대가 된다. 에휴, 이제 질질 자네, 찔질 자. 아유, 진짜. 그래 언니 나 찾았는데 그만 울어. <웃음> 그래. <웃음> 이거 가지꽃이 얼른 먹어. 고기가, <웃음> 고기가 먹고 싶었어. <웃음> 노래를 음, 해주길 바라니? 너무 <웃음> 아 노래 원하시나요? 예. <웃음> 아 소리가 작네요. 원하시나요? 네. 아 그렇다면요. 아, 한 번만 다시 불어볼게. 자, 다들 원하면 소리 지러라 <웃음> <웃음> 그러면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의 어쩌구 송을 불러주도록 하지 자 무대에 나와서 또 불러야지 노래는 잘랑잘랑잘랑되네 아, 찰랑 자네 담기위석희처럼그 모습이 잘랑되네 사랑이란 한잔 술이던가 옛날에 취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고기 꽃이 발바 발바 어쩌구 저쩌구였어 아 여기서 그만하자 나도 고기 자고 있지 너무 잘한다 내 아가 그럼도 내가 트로트 그잘 부르는 사람 처음 봐나 아니야, 노래 그, 잘해요 트로트 배우고 싶어 했잖아. 그니까 아유 배우세요. 헤어져서 아쉽네 그말요 선생님 쟤는 난이... 왜 저렇게 배우고 싶은 게 많어? <웃음> 우리 난이가 다재다능해야 아유 그렇구나 아휴 난이가 배우고 싶은 게 많네 어 그치 우리네들은 원래 꿈을 거시기하게 가져야 돼 우리 난이 이번에 고라니 트로트 나간다고 지금 준비 중이야 요 내가 꼭 우승해야지 야야 우승해라 우승해라 어, 어, 어. 언니가 내 꼬치 다 먹었어야? 야 이거 야, 내가, 야, 하나 어. 내가 하나 주까 내가 하나 주까나 이제 배부른데 자 아니야 양아 너 고생 많았으니까내거줬으니까너 먹어야 아 그래? 아이 먹어도 되는데 나 이제 배불러 아니 그럼 내가 <웃음> 먹을까어 그래 너가 먹어 <웃음> 먹어 먹어 저도 싫어? 응. 응 저기 참에져요 저도 배불러요 저는, 저도 배부르네요 저도 그럼 그래. 제가 한개만 더 먹어볼까요? 예 그래그래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너가 먹어 어 그래그래 그래. <웃음> 맛있다 많이 먹어 또오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난이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어 그래 내 다리도 다쳤는데 <웃음> 맞아 맞아 그러네 생각 보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잊어버리고 막 뛰어당겼네 어다 나왔어요 세 그래 아유. 알겠어 아유. 여기 하나 더 <웃음> 고마워요 <웃음> 맛있다 아유 아주 그냥 난리 봐가지고 <웃음> 응. 맞다 오늘은 조금 봄이고대갖고이렇할수있을것 그게... 같아 나 얼른 먼저 씻고 싶은데아유 아유, 그러게 나이는좀 오늘... 씻고 싶겠다 양이가 고생했을게 양이 먼저 씻으러 할까? 아니 요젖었니요 너네 그게. 먼저 씻어도 되는디 아니, 요 오늘 네가 먼저 씻어 너가 거 남일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야. 아유, 야, 먹을 것도 주고 제, 잠도 재워 주고 밥도 줬는데 뭐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아니요. 굿나잇. 어, 바로 자러 스티치, 가시는 거예요, 주시도? 오케이. 예. Yeah. 아 주시고. Yeah, yeah. yeah. 레시피 주세요. 아, 어? 레시피. 어, 아까 물에 빠졌나 봐요. oh no oh no oh, 근데 방법 no. okay. 방법 you know you know you know s a y i n yeah yeah I know oh yeah 다행 다행 oh yeah 아 다행이다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을 건데그 사탕 껍데인지 니박인지 그것이 가갖고 맞아 맞아 커프로야 맞아요 맞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살겠네 yeah, 이제 가게도 잘될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thank you 아유, 참. 주무셔요. 고생했네요. 예. 네. 뿅. 냥아, 얼른 가자. 그래끝다 사실, 어, 아까부터 네. 냥이한테 짠내가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 아, 그래? 아따, 그... <웃음> 아, 근데, 치치씨, 와, 우리 하룻밤 더 먹는데, 돈도 더안 받으시는 거야? 음. 치치씨, 정말 대인배다. 그렇게 말해요. 와, 와, 짱이다. 저런 아, 사람이 참...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아, <웃음> 근데. <더 굳게. 웃음> <웃음> 언니 나 올리지 말아. <웃음> 야야 너네 무슨 상습, 상습 눈물너들이야? 뭐야? 어? <웃음> 양아, <웃음> 얼른 씻어. 살짝 내어 <웃음> 아, 너무 아, 재밌었다. 참. 너무 재밌었고 너무 고마웠다. 아유, 야 그래, 그래. 어 참, 나 너네가 완전 들어가서 쉬고 있어. 옷좀 갈아입고 있어. 알았어요. 그래. 양아, 어. 푹 지지고 와야. 으이. 참, 내 원하튼간. 아유, 일단 아, 화장실 좀 어떻게 좀. 아유, 음. 아, 화장실 좀 보자. 아유. 나 왔다, 마이 홈? What? 아니,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그냥 왔다고? 아, 애들이랑 인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씨, 그죠? 아, 진짜. 아, 애들이랑 인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이렇게. 조길래 버리네 아 참나 옷이나 홀딱 쌉시다 어 옷이나 홀딱 쌉고 맞다 맞다 우리 책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책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 마녀의 집 해변의 하얀 자갈이 자랑거리인 조약돌 섬에서는 매해 감사제가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죠? 어. 치치씨는 비법 레시피로 만든 케이크롤 준비했대 발가락이 나왔고 어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거죠 그렇죠 마을에서도 멀어지길 바랐어요 마을을 떠나 깊고 깊은 산속으로 거처를 옮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고보니 말여 전에 그 친구가 이런적도 있자녀 마슈 왜 그때 기억나남? 왜 그때 말여요 용의자를 연행한 배가 조약돌 섬에서 점점 멀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옹성거리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 보슈 치치씨도 욕봐슈 조심히 들어가슈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마녀라고 부르지 않았고 치치씨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어요. 치치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깊은 산속으로 발을 옮겼어요. 치치씨는 창고 주변에 놓았던 덫을 모두 치웠어요. 이제 조약돌 섬에는 어떤 짐승도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게 논리박시 놀인 건가? 그게 논리박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다 덫을 놓은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나봐.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마을은 고요했고 여느 때와 같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치치씨는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자신의 집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모든 것이 참 시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네요 아니 근데 에이, 끄퉁머리 앉아버렸네 셀프똥찜 아녀 이거 아니 근데 그러면 어쨌든간 치치씨가 마녀의 누명을 벗었다 에이, 일단 뭐 해피엔딩이 맞는 것 같네요 그쵸? 응. 피피엔딩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 치즈씨가 자신의 이름을 찾았으니까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음 뭔가 본인이 누명을 썼다 벗었는데 모든 게 시시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조금 좀 이상하긴 하네 그래도 어쨌든 간 이번에도 책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사건이 해결이 되긴 하네요 우리는 또 잠에 들도록 합시다 어쨌든 간 사건이 해결은 됐으니까요.